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제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제 버전으로 들려드리는 지난 날과 그대 네 품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